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좀 고급진 경제 공부를 함께해 보겠습니다. 다음주 목요일입니다. 7월 14일인데요.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서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중에서는 이미 0.5 이른바 빅스텝 또는 0.75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죠?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 연준에서 최근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이야기가 이미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또는 내릴 때 0.25씩 올리거나 또는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다급할 때는 일반적인 0.25 곱하기 2배, 즉 0.5, 이것을 빅스텝, 큰 걸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빅스텝도 부족해서 거기다가 0.25를 추가해서 올리는 것, 이것을 자이언트 스텝, 거인의 걸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금리를 급하게 올렸죠. 자 미국은 올해 들어서 세번의 금리를 올렸습니다 정상적인 일반 0.25 그 다음에는 빅스텝 0.5 그 다음에는 자이언트스텝 0.75까지 올렸는데요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다음주 한국은행에서는 섣불리 미국 따라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뱁새가 황새 쫓다가 자칫 가랭이 찢어지기 때문이죠 즉 한국은행에서 어설프게 미국 따라하다가 한국 경제가 큰일 날수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이유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한국은 지난 해 8월부터 금리를 올렸습니다. 최근 한 5회, 즉 지난 6월 달까지 각 0.25씩 정상적으로 다섯 번을 올렸죠. 그래서 지난 6월 기준으로 1.75%입니다. 자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린 이유, 뭐다 아시죠? 아무래도 선진국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신흥국들은 선진국,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선진국이죠. 이 같은 선진국보다 금리가 조금 높아야,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외국인의 투자자금도 조금 더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하고, 즉 어, 금리 프리미엄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먼저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올랐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5, 5차례에 걸쳐서 0.25씩 올릴 수 있었던 거죠. 현재 1.75%입니다. 기준금리 지난 6월 기준으로. 자 미국은 어땠을까요? 미국은 올해 들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올렸죠. 지금까지 지난 6월까지 달 3차례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최초 금리 올릴 때는 0.25, 그 다음에는 빅스텝, 그 다음에는 자이언트스텝 이렇게 해서 지금 1.75%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준금리는 동일하다 자, 이런 수준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이번 7월달에 금리 인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번 7월달에는 한국은 물론 미국도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7월 26일에서 27일 사이 27일에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대체로 빅스텝은 기본, 즉 0.5는 기본이고 자이언트스텝 0.75 가능성도 아주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4일 날 미국 금리 연준보다도 더 일찍 한국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다음 주 목요일 14일이죠. 한국은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미국이나 한국의 금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 입장에서는 조급할 수밖에 없는데 세 가지 선택지 있죠. 자, 첫 번째 선택지 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0.25씩 올린다라고 할때 지금까지 한국 금리를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0.25를 올린다고 하면 한국 금리는 2.0 기준금리가 되고 미국은 앞서 0.5 내지 0.75까지 올린다고 하면 미국은 2.25에서 2.50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만 올리면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오히려 금리가 0.25 내지는 0.5 정도 작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난처한 경우죠. 두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이른바 한국도 빅스텝 0.5를 올린다 치면 처음으로 0.5를 올린다 치면 한국은 2.25가 되고 자 미국도 0.5를 올리냐 0.75를 올리냐에 따라서 2.25 내지 2.50%가 될 예정인데 자 그랬을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아예 똑같아지거나 차이가 나지 않거나 만약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한국이 빅 스텝을 한다 손 치면 한국이 오히려 0.25 정도 금리가 낮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한국이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립니다. 0.75. 그러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2.25가 되겠죠. 자 미국도 0.5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스텝 0.75를 올린다 치면 미국의 금리는 2.25 내지는 2.50%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국은행이 자이언트스텝 0.75를 지금까지 다섯 번에 0.25를 올렸는데 만약에 곱하기 3 자이언트스텝으로 금리를 올린다면 자, 이때 비로소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최소 0.25%가 높거나 아니면 같아집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세 가지 선택지에서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가장 일반적인 관례에 비추면 아,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호적인 경제 환경에서는, 우호적인 경제 환경에서는 사실 한국은행이 이번에 0.75까지 올려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우호적인 경제 환경에서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세 번째 케이스죠. 한국의 기준금리는 2.50이 될 것이고 미국은 0.5를 올리냐 0.75를 올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2.25에서 2.50이 될 것인데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아무래도 한국이 0.25 정도 높거나 아니면 최소한 같아지겠죠. 자 이것은 우호적인 경제 환경에서는 괜찮고 심지어 우호적인 경제 환경에서는 빅자이언트 0.75가 아니라 거기에서 0.25를 더한 더 1% 인상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호적인 경제 환경에서는 자 그랬을 때는 한국은 현재 1.75가 2.75가 되겠고 자, 미국은 0.5에서 0.75를 올린다 하더라도 2.25에서 2.50이 되니까 한국은 미국보다 최소 0.25 내지는 0.5 정도가 확실히 금리가 높게 형성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호적인 경제 환경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호적인 경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글로벌 세계 경제가 안정이 되어야겠죠. 자, 세계 경제가 안정이 되어 있다고 할 때는 아무래도 적당한 선진국 프리미엄. 자, 이 말은 신흥국들이 금리가 조금 더 높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미 간의 금리차가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0.5 내지 1% 정도 높아 높다. 이것은 괜찮다라는 거죠. 우호적인 경제 환경에서는 반대로 비우호적인 경제 환경을 가보겠습니다. 비우호적인 경제 환경은 요즘처럼 글로벌 경제가 극히 불안정한 경우죠. 자, 이때는 두 번째 선진국 프리미엄이 더 급등을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달러 가치가 크게 급등을 하면서 말이죠. 반대로 신흥국 금리는 그래서 선진국 금리보다 우호적인 경제 환경의 금리차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 알파 왜냐면 글로벌 경제 환경이 불안정하고 이때는 에 신흥국,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통화문제에 있어서는 더 불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진국의 일반적인 금리차 이상보다 더 플러스 알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한미 금리차는 최소 1% 내지 1.5% 즉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1% 내지 1.5%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높아야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 비우호적 경제 환경이라고 치고 그렇죠. 한국 기준 금리를 3%까지 한 방에 올리면 이번 달에 올려야 그렇다면 한미 금리 차가 최소 1%에서 1.5%로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번에 1.525% 이상을 인상해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물론 우선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이 냉정하게 어떤 상황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앞서 우리가 우호적 비호호적이라고 나누었지만 우호적 경제 비호호적 경제가 아니라 지금은.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경제환경입니다. 왜 비정상적인 경제환경이냐? 첫 번째, 정치가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경제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유럽의 전쟁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죠. 또 이것은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의 백권전쟁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각국의 소위 백권전쟁이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호적, 비우호적이 아니라 그냥 비정상적인 경제 환경이죠. 또 아시다시피 물가가 경제를 압도하고 있죠.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세 번째는 부채가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에 코로나 때 엄청난 돈이 불렸고 그것이 다 빚으로 들어갔죠. 부채로 들어갔죠. 자, 그 부채가 기업 가게, 심지어 정부까지 일본 같은 경우는 부채가 너무 많아서 금리를 못 올리고 있고 심지어 경제학자들 가운데에서는 다음에 금융위기는 일본일 수도 있다는 라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부채가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는 지금은 우호적 경제냐 비우호적 경제냐 이것이 아니라 비정상적 경제 환경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같은 비정상적 경제 환경에서는 각 나라의 형편들이 극심하게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거든요. 각 국가의 형편들이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나라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빵 하나 사 먹으려면 엄청난 돈을 들고 가야 되고 매일매일 물가가 크게 올라서 오늘 사는 것이 싸다. 그래서 얼른 오늘 사라. 그래서 사재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 이 같은 비정상적인 경제 환경에서는 각국의 형편이 극심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행편은 어떨까요? 대표적인 한두 가지만 가지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행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치 주도국가, 지금은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데 이 정치를 주도하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죠. 언제든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미국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랬을 때는 우크라이나 완패가 되겠죠. 또 미국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중국과도 그냥 화해 모드로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바이든이 중국에 관세 인하를 하기로 했죠 그 결과로 미국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 0.4%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그만큼 미국이 다급해 있다는 거죠 다급해 있는 미국은 어떤 카드인지 쓸수 있습니다 주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축통화국가입니다. 기축통화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채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계속 달러를 찍어내면 될수 있기 때문이죠. 자, 반면에 한국의 행편 보겠습니다. 비교하면 정치 종속국가죠. 한국은 세계 경제 또 정치에 어떤 힘이 없습니다. 주도할 힘이 없다는 거죠. 정치 종속국가. 온오프 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그 이점무하다 오프퍼자 그렇다면 또두 번째 통화는 어떨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비기축 통화 원하는 아주 약세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처럼 함부로 돈을 팡팡 찍어낼 수도 없습니다. 부채 부담이 굉장히 가중될 수밖에 없죠. 음세계기축통화에 하나인 일본조차도 너무 기축통화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동안 정부 보채를 남발해서 지금은 경제가 거의 마비되는 수준 금리 0.5도 못 올리는 수준의 행편에 처해 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한국은 비기축 약세통화니까 이 부채 부담이 더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같은 행편에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제 생각입니다. 자,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호적, 비우호적 경제가 아니라 지금은 지극히 비정상적 경제 환경이죠. 이 비정상적 경제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야 투자자가, 외국 투자자가 이탈하지 않겠어. 이런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정상적 경제 환경에서 한국에서 돈 빼서 미국으로 간다 한들, 미국 시장도 주식시장, 즉 투자시장도 좋지 않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별 메리트가 없습니다. 차라리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접평가 되어 있는 한국 투자에서, 주식 투자에서 기회를 잡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며칠 사이에 외국인이 매수로 일단 돌아와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같은 비정상적 경제 환경에서는 미국보다 한국이 금리가 높아야 돼이 같은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양국 간에, 즉 미국과 한국의 편차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금리차보다 각국의 형편에 더 집중해야 될 때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비정상적 경제 환경은 굉장히 과도기적입니다. 이 과도기에는 각국의 형편에 맞게 금리 정책을 써야지 섣불리 미국 따라 하면서 빅 스텝, 자연 스텝. 자, 이런 것을 적용하면 바로 우리 한국 경제가 작살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7월 달 금리 인상 미국이 따라, 미국을 따라 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이유를 하나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계부채 1등 국가죠. 1800조의 가계부채가 있, 있습니다. 자, 이것은 0.5%만 이번에 인상해도 지난해 대비, 지난해 대비, 그동안 이제 금리가 계속 올랐잖아요. 지난해 대비 돈을 빌린 1인당 이자 부담이 1년에, 1년에 114만 원 증가합니다. 자, 이때에는 변동금리 비중이 74.2% 가정을 하고 계산해 본 겁니다. 자, 그럼 차주 1인당 이자 부담 연 114만 원은 한 달에 무려 10만 원에 추가 지출이 평균입니다. 평균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평균이니까 대출이 좀 많은 사람들은 이보다 더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대부분, 최근에 뭐몇년 동안 영끌에서집 샀다. 대부분 서민 가정에서 이 평균 이상의 이자 부담. 그러면, 뭐 저축도 못하고 소득 가지고 빚 갚기도 모자라는 행편. 자, 이것이 한국이 처한 행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끌내집 마련 서민들. 즉, 가계부채 1등 국가와 연관된 두 번째, 영끌에서내집 마련 서민들 많잖아요. 자, 2억을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연 2% 금리에서는 원리금은 월 73만 원인데 자, 그 이것은 이제 작년 이야기죠. 저금리 때. 자, 그런데 계속 금리를 올려서 만약에 만약에 이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4.5%까지 최근에 지금 뭐 4.5% 되어 있죠. 이 4.5% 인상을 기준으로 잡으면 원리금 상한이월 100만원, 101만원. 그러니까 무려 30만원 가까이 증가합니다. 매달 30만원 가까이. 즉, 이것은 지난해 대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추가 지출이 월 40% 이상 증가한 거죠. 바로 주담대 대출 이자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앞서 우리가 1800조 가계부채에서 평균 차주 1인당 이자 부담이 연 114만원, 월 10만원 증가했 됐다. 그것은 평균이고 각각의 차원행편는또 다르다 할때 조금 전에 우리가 2억 주담대 대출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 무려 월 이자가 40% 이상 증가했다라는 거죠. 이런 서민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 많죠. 자, 가계부채 1등 국가라는 이것이 첫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섣불리 미국 따라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기업 재정건전성입니다. 자 기업들, 결국 한국 수출국가고 대기업들 위주고 또그 아래 하층 중소기업들의 국가 그것들이 재정건전성이 매우 중요해야 되는데 지난 5월 말 기준 기업 대출이 통계 시작한 이후 두 번째로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업들의 사정이 안 좋다라는 건데 특히 중소기업을 보면요. 5월 기준의 대출 증가액이 역대 2위를 기록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좋지 않고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이 굉장히 증가했다. 그래서 경기는 좋지 않은데 대출을 넣어서 연명해야 되는 중소기업이 훨씬 많아졌다는 거죠. 특히 이 기업 재정 건전성 쪽을 보면 이 기업이 자칫 잘못되면 또 앞서 우리가 첫 번째에서 가게 경제, 또 이자 부담을 보았지 않습니까? 가계와 기업이 부실이 되면 이게 금융 부실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자 지금 현재 발표되는 은행 연체율은 양호하다고 발표가 됩니다만 이것은 코로나19 이후에 금융 지원을 했었죠. 예컨대 대출 상환을 연기해주고 또 유예해주고 뭐 이런 등등 그 같은 금융 지원 조치가 일단 그 속에 묻어 있습니다. 즉이 같은 금융 지원 조치가 그로 인한 착시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금융지원을 한다 대출 연장해준다, 유예해준다, 상한유예한다 이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다시 없어져야 되잖아요 즉, 대출 을 상한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만약 차주, 즉가게나 기업이 부담능력이 없다면 바로 연체율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의 은행 연체율이 양호하다 할 때는 이 같은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가 가만, 즉, 숨어있는 이것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착시 효과를 생각한다면 금리를 가파르게 한국에서 올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후유증은 이게 자칫하면 기업, 가게의 부실이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다또이 카드사 같은 경우 또 보험사도 이 자금 조달 문제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예컨대 이제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은행처럼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해서 필요한 자금 조달을 하는데, 카드사 같은 경우, 어, AA 플러스 등급, 굉장히 신용이 좋은 등급의 카드채가 최근 3년 물이 4% 중반, 즉 3년 만기짜리가 이미 4% 중반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뭐, 곧이어 5% 이상도 갈것 같은데, 자, 이것은 지난 연말 대비 약두배 수준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이 이미 지난 연말 대비 두배 이상 크게 늘었다. 봄사도 마찬가지죠. 지급 여력 비율 이런 등등을 봄사가 지급준비금 잘 갖춰야 되는데 이것이 최근 선진화되면서 지급준비금을 갖춰야 되는 이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는데 금리가 오르니까 그 비용을 만들어놓기 위한 자금 조달 비용이 엄청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가계 기업 부실과 맞물리면 전체적인 금융 부실화될 수 있다. 자 금융 부실이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뭐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죠. 세 번째는 금리 인상을 한국이 미국 따라 하면 안 되는 세 번째는 수출 중심 국가라는 겁니다. 그나마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고, 수출이 건재해야 됩니다. 크게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지난 상반기에 또 5월 달에 무역 수지 적자, 자, 그 원인의 첫 번째는 수입원가, 자,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사를 잘 해야, 그나마 경제가 지탱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한다? 수출원가는 상승하겠죠. 자, 여기에다가 만약 월급까지 올려야 한다면, 사실은 월급을 올려야 되는 행편입니다. 왜? 금리도 오르죠. 비용 증가. 물가도 많이 올랐죠. 여러 가지로 비용이 증가했는데 월급이 올리지 않으면 계속 뭐 가게들이 적자, 서민들의 적자죠. 근데또 월급을 올리면 또 그만큼의 물가상승, 인플레이션 호가가또 유발되기 때문에 이게 참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월급을 올리지 않거나 심지어 조금만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금리를 많이 올려버리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라 거죠 더구나 금리도 많이 올리고 월급까지 올라간다면 이게 수출 중심 국가의 수출 원가가 상승되어서 굉장히 이제 기업의 압박 요인이 있는 거죠 기업 자체에 금리 조달 또 자금 조달 비용도 올라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 기업 악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세 번째가 바로 수출 중심 국가라는 것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도 많습니다 국가 부채가 1,100조 원에 이르고 있다 각종 뉴스를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이것 또한 부채가 증가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이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 엄청난 정부 부채 때문에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0.5만 올려도 일본 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이자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섣불리 못 올리고 있다. 한국도 조금씩 조금씩 그런 지경에 나아가고 있는 형편에서 이 국가 부채 부담 증가에 대한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 또 국가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치약계층. 지금 시기에도 치약계층이 요즘 경제가 좋지 않고 금리 오르고 각종 비용들이 오르니까 치약계층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치약계층을 누가 도와야 됩니까? 바로 정부에서 무엇으로 도와야 됩니까? 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도와야 되는데 이 국가 부채가 부담이 계속 증가되면 이 취약계층 지원 등과 같은 재정 지출도 감소될 수밖에 없던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비기축 통화 국가입니다. 비기축 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급격한 한국 경제가 침체되면 더큰 위기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제는 우호적이냐, 비우호적이냐가 아니라 비정상적 경제 환경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순한 일반적인 논리보다는 한국의 형편, 각국의 형편에 집중해야 될때 더더욱 우리 한국의 경, 형편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섣불리 미국 따라하다가는 한국 경제를 크게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자 그것은 서민들이 일차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또한 물가 상승의 대부분은 외부 요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이제 무역 적자가 났던 것도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특히 뭐 유가라든지 또 식품 이런 등등이 많이 올랐죠. 또 철강이나 이런 등등의 원자재축도 많이 올랐죠. 이 같은 물가 상승은 대부분 외국 요인, 외부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 금리 인상 효과로 외부에서 수입하는 그 물가가 떨어지면 그 정도로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이 외부 물가까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미 각종 뉴스에서 또 보셨지만 원자재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뭐 고점 대비 절반 정도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식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농산물, 식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물가 상승의 대부분의 외부 요인이고 그것이 선진국 미국을 빌어서 선진국의 금리 인상 효과로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섣불리 한국이 금리 인상을 미국 따라 할 필요가 없다는 라 뜻이고요. 자 월급 인상 하지 않겠다? 또 해도 적게 하겠다? 최근에 경제부총리도 기업들 보고 월급 인상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했는데 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싶기도 합니다만 그러려면 금리 인상하지 말아야죠 또 고용 확대를 자꾸 줄입니다 자, 그러려면 금리 인상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대신 비용이라도 억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물가 오르는 건 어떻게 하냐고요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물가는 외부 요인이 훨씬 많습니다 수입물가 외부 요인들이 훨씬 많고 그 다음에 또 정부가 이때 뭐 해야 됩니까 물가 인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가계의 지출 증가 이런 것들을 국가가 또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오히려 건강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 내 7월 금리 인상 0.25%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0.25%도 지금 쭉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0.25%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미국 따라서 섣불리 뱁새가 항세 쫓아가다가 가랭에 찢어지는 일이 없기를 정말 학수고대합니다. 자, 7월 금리 인상. 미국 따라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이유를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이게 우리 서민들만 죽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7월 금리 인상. 다음 주 목요일 7월 14일인데 정말 한국은행에 부탁합니다. 정말 신중하게, 신중하게 한국경제와 서민들 제대로 생각하면서 결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함께 조금 고급진 경제 공부를 해보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고맙습니다.